소각장 소각장 소각장 여기다 여기다 소각장 만다 여기다 여기다 소각장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자 일단 넘다 기적시키고 옆판들다 조심조심조심 조심. 잠깐만 이거 여기서 발전기를 돌려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저기 할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 그렇군 더 남았다고? 오케이! 돌리고! 또 알았어! 저기! 저기 안에 있고! 빨리 돌리자 빨리 돌리자 빨리 돌리자 빨리 돌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됐어! 부산구를 이용해 소각시킬 수있도아 예! 알았어요! 부산구를 이용하라고? 자! 그러면 이러면 제가 곧 따라온다! 그렇지! 먹이로 먹으 오지! 그때 버튼을 누르려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있 가지고 나세요 682가 와, 뭐야 다시 오잖아 사어떻 어떻게 지자 지자 육팔 다나죽다와 거북이 살려 어떻 아, 살려줘 나 살려줘 좋잖아 어. 어? <립이> 아뒤죽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래또안 죽잖아요! 나에게 좋은 방법이 또 있네. 뭔데요? 소각장 옆에 산성 처리실이 있네. 산성 처리실이요? 그뭐 하는 데인데요? 육팔이가 싫어하는 약품을 저장해 둔 곳이야. 그 산성으로 육팔이를 녹여버리게. 아, 육팔이를 녹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깊을 거. 육팔이를 죽여야겠습니다. 그 전에. <놀람> 아우 <웃음> 어, 너무 긴장해 아주 어우 냄새 어쨌든! 산성처리실로 가자! <웃음> 오케이 됐어! <웃음> 산성처리실 시... 여기군 어? 잠깐만 여기도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얘네도 왜잔뜩있냐고 아우 진짜 일단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 침착하자 침착하자 자 좋았어 발전 어? 여기야 저기요 바로 산성 처리실이야 오케이 저 산성으로 저 육파리의 몸을 녹여버리겠어 이 안에 단머리꾼 저리 가 오케이 어. 디어 제작군 자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됐어 어 잠깐만 졸로 유인해야 되는데 산성 이 위로 이놈들을 유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버튼을 누르면 이빨이어서 죽겠지 좋았어 이빨로 와 그렇지 이잡아먹어잡아먹어 아, 그렇지 이회다 기회다! 간다 간다 자가랑 이거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유파리 너도 이제 끝이아 그때 을수 없는 존재군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다 자! 고보이잘 들어라! 네 아저씨! 지금 2 6 8을이 지구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보내 버려야 한다 아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차원 처리실로 가서 모든 차원의 코어를 올바른 위치로 놓고 s c p 6 8을 다른 차원으로 추방해야 돼! 알았어 일단은 차원 다른 차원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다른 차원 처리실 차원 처리실 오케이. 차원절신또 어디야? 어, 여기 같은데? 여기 맞아? 여긴 또 어떤 곳일까? 어. 맞아, 맞아. 코어, 어쩌고 저쩌고 있어. 일단, 일단 들어가자. 떡팍이 들어가자. 우와, 뭐야? 우와, 와, 뭐야. 와. 와, 이거 컴퓨터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와. 아, 더럽게 어지러워. 아이고, 정신없다. 그러니까. 얘를 잘 이동해서 여기까지 넣으라 이거군 코봉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얘를 어? 밀렸어 어 밀렸어 아 이렇게 밀어넣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오 어, 됐어 에이, 어 18% 에이, 완성 아 여기 또 있군 그러면 어떻게 넣지 쟤를 눌러 밀어넣으려면 이쪽을 밀고 또 이쪽으로 밀고 또 이렇게 밀고 야 짠. 오!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웃음>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밀어놓고. 어 완성. 일단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밀어놓고, 다시 이쪽으로 밀어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62%. <웃음> 자, 그럼 몇 개가 더 남은 거야? 아, 뭐야, 한두 개가 더 남은 거 같은데. 저기 코 하나 있고, 저기 두개 있고. 이동해놓고. 이동. 어 육파라 탔다! 어떻게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육파라 탔다! 일단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길어놓고 오케이 됐고 마지막 하나 저거 저걸 어떻게 놓지? 저걸 어떻게 놓지? 아 몰라 몰라 찍어 찍어 찍어 그냥 일로 가고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육파라 제발 오지마 육파라 제발 오지마 이렇게 하고 어,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떡해 어떻게 이제 어떡해 버튼도 무리다무리다도가도어다차다이분고생어서그 안으로 집어넣어. 아 그렇다 저도 못 나오면요 그건 니네 팔자지 뭐라 아유, 농담 어 빨리 그 속에 빨리 유을해아나 진짜 나오게 도와주셔야 돼요 알았네 일로 라라가져가 이때 빨리 도망가자 가자+ 가자 나는 다시 지구로 돌아간다 바이바이자잡잡다육파라 안녕! 그렇게 난6 8 파이 를 지구에서 다른 차원으로 보내는 데성공했하 하하하! 예, 이스이스